자, 하이고 자, 오늘 엄청난 놈이 나왔다, 그죠? 아, 성전 페스티벌. 신규 패스 영웅인데. 폭주 에스타로사. 제가 어저께 이 말을 이제 우리 뭐라고 줄여서 부를까 투표했어요. 이렇게 투표를 해봤을 때, 어 페스티벌 에스타로사, 폭주 에스타로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래서 페스타 이면 폭스타, 그지 말면 페에 포게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페스타를 선택해주셔서, 어 이하 페스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타 한번 뽑아 봐야 될 텐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성능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예. 개셀것 같거든요. 예, 뭐, 일단 어떻게 호크토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충격적으로 셉니다. 예? 오늘 뽑고 바로 한번 써보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고거다 오늘도 마무리, 아예 하겠네요. 아니야. 오늘은 내 느낌에 오늘 뽑기가 초대박이 나면서 우리 마무리가 전혀, 어, 언제, 이거? 아 이거 봐라. 쳐맞네. <웃음> 이걸 원했던 거 맞지? 어? 하지 마라. 오늘 우리 마무리 칭찬받는 날이 될 겁니다 이대처럼 2천장 5렙가자 어, 좋아요 그딱그 그 정도 딱 좋아 어, 오늘 2천장 정도만 가볼게요 2천장 2000장 5렙 2천장 2000장 풀렙 한번 가면 안될까 2천장 풀렙 한번 꿈은 크게 가지자 벌써 망필의 기운이 어, 저 좋아요 어, 차크락 먹게 좋구요 요번에 벌써 한번 뜨게 된다는데 어? 음. 아, 채널 몇인가? 채널 아직 내가 못봤 숫자를 못 봤네. 아, 엘리아 형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어, 팍! 뚫어뱄어! 아, 좋아 김치쿵 온이라뇨. 이번에 제이 바로 한번 뜹니다. 시작부터 한 번. 차크닥! 와, 야, 헬스젤드. 아. 나쁘지 않죠. 네, 라인업이님 나쁘지 않은데 까불지 마라 자스가 어? 형이 니를 뽑으려고 이러고 있겠어 아 오, 잠깐만요 페스티벌 코인이야 페스티벌 코인이야 어, 좋아 좋아 아뭐이 정도면 무조건 좋지 자 계속해서 고고 아 처맞고 있고요 아, 아, 라인업이 쓰레기인가? 아, 다, 가, 가보자. 아, 라인업 제대로 안 봤다, 사실. 자, 보자. 라인업, 선멜이랑, 처젤이랑, 마가류드, 큐자크, 사릴, 타르미엘, 유드시엘, 찬드라,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그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뭐, 페이엔이라든지, 암멜이라든지, 이 정도를 원했겠다, 그죠? 근데, 아, 그렇네.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근데 이번에 선멜 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선멜 에스트라스 조합 오늘 그대 한번 가보자고요 스킵 자세가 아 이거 오늘 꽃기가 오케이, 좋다. 이번엔 한번 뚫을 것 같은데? 착각 뚫었어요. 이거 뚫고. 아 이번엔 금타르만 있었어도 등계겼다고 진짜. 금타르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여기가. 어, 해우 왔네. 해우, 아이고. 어서와라, 해우야. 오케이, 아, 좋아요. 제발! 자, 이번에 바로 한번 뜨고 시작하자. 야, 니, 네, 니 네. 오늘 형한테 계속 올 거야? 어디서 형을 깔아보고 있어, 임마? 한번뜨볼래 내랑? 아, 그건, 그건 안될것 같고. 아, 하지 마, 어? 잘 들으세요. 형 깔끔하게 2,000장 2업 가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2,000장 오늘 5업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님 어서 오세요. 어, 아직 못 보았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아또 오늘 또형또 발차기 하고 또 일을 해야 되나 또야 마부라. 오늘 무슨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오늘 뒤에서 자고 있재니 지금 오늘 졸고 있나? 야 정말 도는데? 이번에 어? 말 끝내주지. 아또 젤드다. 또 젤드. 지금 장난하나? 젤드야. 이씨, 진짜 오늘. 마블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야, 좋아요. 슥. 차 야, 넷마블 좋을 때 차라리 다 뽑아가 버리자. 야, 니좀 자고 있어라. 어. 넷마블 서버가 잠들었을 때 우리는 다 뽑아 봅니다. 음. 마블아, 돈 황차. 아니야, 아니야. 마블 어, 좀 자고 있어. 괜찮아. 형이 뭐, 자는 애를 때리겠어? 어? 자, 화크닥 끌어 보고요. 좋아요. 이 자국이 또싹다 뽑아 가볼게. 끌어 아, 가쁜데 자, 두개 좋습니다. 두 개. 자, 와, 이네 뭐야? 어디 이것이 지금? 어디 서이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아, 진태님, 반갑습니다. 쿠킹덤은 지금 제가 일단 접은 상태입니다. 접은 상태고, 복귀를 할지 어떨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 접으니까 너무 편한데, 이게. 아니, 진짜 편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좀, 길드 이끌어 갔던 게 힘들었나봐. 너무 편해요. 미안합니다. 자, 이거, 리드거자석이 이거 얼굴 찌개고 앉아가지고, 저거 진짜, 어? 마블이, 너, 이번에 안 나오면, 너, 잠 깨운다. 형이 잠 깨우러 간다. 아, 나, 이거, 야. 이 자식, 이거. 형, 또, 양말 벗게 만드네. 야! 이 자식, 계속 졸고 있어? 어? 이 자식, 계속 졸고 있어요? 마블아. 어, 마브리가 정지했다. 잠겠어, 어? 어, 자, 잠겼다. 잠겼어요. 잠겼어요. 어, 이 마브리가 이제 아마 엄청 복기가잘 풀리게 해줄 겁니다. 어, 잘 풀리게 해줄 거다. 이 말이고. 어? 자, 이번에 그렇지. 어, 확정. 차크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응? 자. 마블이 앞으로 출연시킬까요, 또? 이거, 어 그렇지! 아유, 이거, 내가 뽑을게. 마블 아니, 쉬고 있으라. 형들에서 정리할게. 아, 정리할게. 어. 끝내주지. 감기세요. 쏙! 빡! 빡! 줬구요. 한 개, 한 개만 아 디즈니랑 콜라보? <웃음> 역대급 콜라보긴 하네 디즈니랑 페스타 많이 좋나요? 아마 많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페스타! 그렇죠 이거 야 잠깐만 페스타가... 아니지 야 야야 야, 이거는 좀 이건 좀 아니잖아 마블이 야. 이거, 있을 아닌가. 이거, 이거 나오도록 하자 신사이세요? 어. 어무라. <웃음> 도장 찍자. 음. 이제 마무리가 뽑아주기로 했어요. 아, 봉 자다가, 어, 아, 그에 아, 그 스타가 아니었어요? 어, 그에 스타가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조금 깜짝 놀랐나 봐. 자, 닉네임 없는사람님 어, 전 오늘 원트만의 선멸 먹었네요 구세님 페스타 가져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엘리제님 어서오세요 구세형 송릉쌤금 페스타 뽑으면 선멸이랑 발메라 써보세요 그리고 이참에 시그르도 미치네요 아, 아침에 시그르도 미쳤네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아 강현주님 예 예, 튕겨 주 다시 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예. 자, 계속해서. 자, 하루님, 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 해물 언니 결국 못 뽑았는데 에스타 뽑힐려나? 또선님 뽑기 기운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웃음> 제가 기운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좀 사양할게요. 예, 제가, 제가 뽑아야 됩니다, 지금. 예? 아, 아니, 야 하루님 같이 뽑읍시다. 같이 뽑는 거야, 우리. 자, 이번엔 마블이가 눌린 거예요. 이거 마블이가. 마블아, 니가 누른 거야. 이 운명은 니가 결정하는 거지. 음. 이 운명은 니가 결정한다. 착! 아. 우리 마무리 심장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마무리가 조금 더 쉬고 싶나봐요. 약간, 약간 자는 것 같은데 조금 재우도록 할게요. 조금 <웃음> 잠을 재우도록 하고 아요런정도쿵쿵강 어. 뛰네 이러면서 아 찬드라라니 이러면서 찬드라라니 어아기킵해 주고요 아 우리 마블리가 조금 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정신을 아, 못 차린다 그죠 아. 음. 야. <웃음> 가지가지로 나오네 그래도 풀코는 역대급으로 뜨네. 풀, 풀코, 풀코 떴나? 누가 풀코였나 잠깐만. 녹스타 아니고. 그 다음 누구 떴노? 어. 아, 채널 바꾸자. 채널 바꾸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아, 내가 네, 깜빡했네. 지금 채널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채널이 잘못되어 있고. 자, 우리 강현주님. 이제 버프 하나 위로 탁 올라갔다. 어. 뽑아보자, 에스타로스. 고맙습니다. 어. 어, 굉장히 중요해. 1섭, 1섭, 1채널이었네. 안 돼, 안 돼. 이런 채널 갖고는안 돼. 9 0 0사 채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채널이었네, 어쩐지.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안 돼. 딱 우리 구대천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뽑도록 하죠. 자, 이번에. 어, 9 0 0사에서한 번만 뽑았다고? 에스타로사? 진짜? 야, 9 0 0사 채널 잘 활용하고 들이 있구나. 아. 자, 구대천사 채널 구스마 직접 입장했습니다. 어? 일단 입장, 아직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고. 입장 딜레이가 <웃음> 입장 했거든? 입장 했는데 왜 그러노? 입장이 아 그렇죠! 오케이 okay. okay.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okay. 이번에 드디어 뜹니다, 여러분. 뜨고, 어. 우리, 이기네. 아, 부대천사라서, 천사 시간. 네 와, 이거 먹고, 이거 오늘 진짜, 오늘 확, 진짜, 뭔데, 이거, 뭐하노, 지금. 어? 뭐하 6 0 0천장까지 일단 마무리 중간 점검 한번 할게. 그때까지 안 나오면 계속 채우진 않겠다. 오케이, 그럼, 와우! 드디어, 어, 드디어 뜬다. 어, 마무리, 어, 중요한 장면에서 잠게, 잠게, 마 중요한 장면 봐야지. 아시기야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뜨겠다, 그죠? 이거 뜨겠다, 그죠? 자, 하루님, 천장 까지야 이러면서. <웃음> 아니 저조심 안 됩니다. 아름이. 예, 전쟁가이 전에 뜹니다. 예,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크루얼스, 추워. 어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구천사 채널의 위력을 보여줘라. 자, 드디어 이번에 자, 점프 준비, 점프 준비. 나올 것 같다. 진짜 나올 것 같은 느낌. 나온다 이거. 이거 나온다. 아, 괜찮아 이제 한발더 남았다. 어 하나 다양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설마. 어한발더 남았고요. 한발더 남았다. 잘했어, 잘했어. 자, <웃음> 마블이 마무리 괜찮지? 자, 거꾸로 하자, 마무리. 자, 이번에 드디어 한번 자, 이거, 이거. 자고, 마무리 좀 자고 있긴 한데, 제가 강제로 좀 도장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번 뜨는 걸로 확정! <웃음> 아. 아. 아이고형주님 그러게요 리틀구스도 하이 이러면서 방학이라 가지고 리틀구스도 방학이고 저기도 방학이다 다 집에 있습니다 지금 자 색깔이 하늘은 좋은데 여기 좀 심한데 오늘 이거 진짜 안 뜨는데? 진짜 안뜨는데? 오케이 어, SSR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SSR 자체는 갓나무 우리 갓나무 오랜만에 가자 갓나무 컷안죽리네 no. 자, 안 뚫린 한 개. 저 아, 네. 먹고 있마 몬스피트야. 그러게요 현주님 확률 에바다 이거 진짜 진짜 에바다 이거 날씨는 좋은데. 아 우리 첫번째 천장에서 우리 마무리 한번 중간평가 한번 가도록 하죠 어 좋아요! 어, 마무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잘하고 있어 너희 막 방학이라서 어제 새벽까지 게임했지 너희 다섯이 렇게 졸지 마 어?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자 풀카운트 한번 갑시다 색깔 왜 이래, 지금. 야, 풀카운트 했는데도 색깔 니리끼리 해가지고, 진짜. 니리끼리 한 걸로는. 어? 아니야, 뜰수 있어. 뜰수 있어. 어, 될수 있어요. 에스타로사. 우리의. <웃음> <웃음> 페스타, 어, 페스타, 페스 어, <웃음> 와. <죽여줄게. 웃음> 와, 이거 오늘 썩었네, 오늘 뽑기 이거. 어? 자, 하루님, 이처로 먹고 왔을래. 그래, 헤벤다이언이 너무 잘 뽑힌다 했어. 진짜 쓸만한 걔는 잘안 주는데, 마블, 뽑기 포기. 헤벤다이언 같은 치 되게 잘 뽑히던데, 이거 뭐, 이거 뭔데, 이거? 설마, 이거 내 오늘 또. 천장 엔딩이야? 방재훈이 여혈의 악몽 기억하는구나. 여혈의 악몽 같은데 이거 지금? 기분이 가 좋네 누구야. 왜? 왜 기분이 좋은 거야? 어? 형 지금 형또 스트레스 받으면 마블이한테 스트레스 본다 이게 <웃음> 내가 뽑기 할때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진짜 찐으로 열받아. 그러면 막, 씩씩 끌 때까지 마구리 좀 태워나면 조금 괜찮다? 좀 이게 좀 건강에 좀 도움이 돼요. 예. 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와, 이마 이거 좀 맞겠는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마무리가 어? 탈모와, 탈모 왔어, 지뭘 살아있어, 지금. 뭐 살아야, 앞이 좀 내가. 어? 아직은 내가 잘 가리고 있는데 좀 왔어. <웃음> 알겠나? <웃음> <웃음> 자, 어드하트님 회원가입 3개월. 와 3개월 가입! 아이고, 감사합니다. 퓨수님 아니면 헤드때 서버인 칠티치 서버. 헤드때트 어, 칠티치면 잘 나왔었지? 그것도 한번 해볼까? 볼까요? 자, 풀카운터. 마블이라 아, 우리 등판 튼튼하다. 이런 걸로 때려갖고는 약간 느낌안 와. 약간 톡 밖에 느낌안 와. 여기서 탄탄하게 만들어진 잘 태어난 선물이라 진짜 무거워, 그래서 때릴 맛이 다 난다. 자, 느낌 옵니까? 느낌 오! 와, 아, 아. 와 나올 거다 나왔는데, 진짜 그만만 안 나오는데, 에스다만 나오는데? 선멜멜리까지 나왔어? 이 정도면 솔직히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니냐? 페스티벌도 그렇고? 어?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지, 암! 하이고 이런님. 예? 고맙습니다. 난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마블아, 천장 다 와간다. 정신 안 차리면 오늘. 아, 정신 차렸다. 마블이 정신 번쩍 들었네. 아, 그렇지. 어, 좋았어. 어. 정신 차리고. 어? 어떻게 됐나, 이 방금. 어, 색깔 계셨네. 아이고, 호주님 오셨네. 호주님 반갑습니다. 힘드세요, 형님. 항상 응원합니다. 빨리 나와라. <웃음> 아, 반갑습니다, 호주님. 어, 늘 공약 잘 보고 있어요. 음, 어떤 PVE 공약은 호주님 아. 진 더럽게 안 나오네요 이번엔 어? 느낌 와요? 나오나? 이번엔 나오나? 좋아 여러분도 느낌 온다니까 나도 자 드디어! 죽음을. 와 이거 젤디리스 미친다 니가 죽형을 맹세해라 어? 어? 형마 한번 뜰래? 어? 뭐? <웃음> 아니야 형 <아니야. 웃음> 못 들은 걸로 해도, 못 들은 걸로 해주고, 자, 이렇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쫄이네. 어. 자, 하루님, 이처럼 먹고 왔습니다. 맨날 패드 마블이한테 갑자기 데려주면 주지 않을까요? 어, 마블이 좀 잘해줘볼까요? 아니, 네, 마블이 잘해줘야 진짜. 우리 이렇게 우정을 과시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과시하고 있었는데. 어, 로스트백이네. 아, 와, 진짜. 와, 마블이 마브리 진짜. 동야 <웃음> <우리! 웃음> 야, 마무리 멋있었어 야너 멋있었어 야. 어? 형 진짜 너 멋있다고 생각했게 뒤집어 진짜 약간 애니 주인공 같았어 개간지 난다 너 개간지 마무리 가자 그렇게이현준님 마신족 다 나왔는데 스라로사만 안나오고 있어 마신족들 시리즈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 와 이거는 또무거 하. 그래 니가 이제 개그이 있는 10개다 이거 아니야어글록신이도 그렇고 정말 겁나 꼴보기 싫네 글록신이야 임마 이거 는 오늘따라 어 마블아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마블라? 자 일천장 마지막 똑바로 하자 여기서 한번만 남면형 봐줄게 설마 뭐오 좋아요 어. 설마 형이 미들킥으로 널 찬다든지 그러진 않았거든 사람부터사람부터사람부터사람이번에야말로 <웃음> 끝내주지 잘한다 카운 아. 잘한다 아, 아무리 잘한다 아, 멋있어, 멋있어. 좀 멋있었어 왜, 왜 노란색이고 이또아 노란색에서 태어나는 s s L 다. 다야 이거 벨리야아무라 우리 전체 마무리 괜찮대요 약간 조금 쉬고 쉬고 싶었나봐 자. 이렇게 천장 엔딩으로 하나 봤고요 아, 하나 더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무리를 출근또 시킬게요 오! 맞아야 잘한다니까, 우리 마블리는 어? 어? 절대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마블리는 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쳐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야. 알겠지? 자, 좋습니다. 2000장 때, 2000장 때 진짜 역전 시나리오 나왔거데 완전 미친 듯이 뜨는 시나리오가 한번 제가 예상이 되고요. 음. 여기서 한, 네명 뜻뿌로 네명 알겠습니다 자 하루님 어 일하면서 보다가 손님 와서 소리 줄였는데 마무리 때리는 소리만 크게 나서 놀랐어 아, 아 그렇나요? 예. 손님한테 뭐뭐뭐 뭐, 뭐,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야 잠깐만 뭐갈라갈라 진짜 가지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나 산란이라 <웃음> 와 오늘 형 스트레스 슬슬 올라오는데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복귀할게요 예, 마무라 스트레스 뽑아 어휴. 이번 뽑기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이번 뽑기 이거? 아이고 리스님 고맙습니다 이 천장은 피서같은 시원한 뽑기 되시죠 아, 아, 감사합니다 내흐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게임 재접해볼까? 야이 정도면 재접해야 될 정도인데 재접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 재접해야 된다 진짜 개 돌았다 이천장 에반디라고 해서 진짜 얘는 이천장 2000장, 최소한 이천장 정도는 해줘야 되고 아 구대리 아 맞다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 아, 구대리가 접속 오케이 좋아 아 좋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구대리라고 합니다 구스마일님이 지금 잠깐 너무 빡이 쳐셔가지고 저는 좀 산책 좀 하러 나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구대리라고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구대리라고 여, 여기서 뽑으면 되나요? 구대리 뭐 어떻게 어 그동안 뭐좀 변했다면서요 어? 777? 7777이었나? 7777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대리씨 어 반갑습니다 구대리라고 합니다 아, 카나이님 5천원 후원 고마,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구 구그 대리님 오랜만이시군요 구그 대리입니다 아직까지 승진 못하고 아직까지 대리도 있는데 오늘 잘 뽑으면 구스마일님도 승진시켜주신다고 그러세요 구그 대리도 마블리를 패나요 어? 마브리? 대리님 마블리? 대리님 잘 뽑으면 구 과장님이 되시나요? 이 팀이 어디임데?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마블리 근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방송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자 하루님 이처럼 고맙습니다 리트북스님 뽑아주면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뽑기 없이 잘 뽑히지 않을까요? 와리트북스는 바쁩니다 리트북스자기 <웃음>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 하 바쁜 것 같고 자 이거 오늘 아오늘 아, 아니고 아까는 뽑기를 못 봐가지고 이거 좋은 건가요? 아안 좋은가요? 아 잘못 보았구나. 음. <웃음> 어 대리에서 승진하고 싶습니다. 정말 승진하고 싶어요. 아스킵각기죠 이거. 어 스킵. 어! 아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안 좋아? 구대리 잘렸다고 들었는데 다시 오셨네요. 다시 잘릴지도 몰라요. <웃음> 어 이러다가 잘릴지도 모릅니다. 왜? 어? 이거 좋은 거죠? 와 대박이야. 승진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오늘은 승. 어 글록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노? 라고 어, 구수마이님이 말씀하셨고요. 음. 다 보고 계시거든요. 또, 밖에서 한쨍한쨍 하면서 또, 방풀하고 <목소리로> <다 habe 거울> 있고, 알고 있어요. 확 크닥 터지면서요 이중인격 구세요. 이중인격이 아니고, 저는 꾸데리라고 <목소리로> 합니다. 자, 오늘은 페스타를 <목소리로> 뽑아야 되는 날이죠. 페스타. 페스타, 와우! <웃음>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멜리인데요? 멜리? 멜리? 멜리. 클코 어... 하나 뽑았는데, 이 정도면 또 구스마일 님이 자르지는 않지 않을까요? 응? 구스 형, 마블이 좀 혼내줘. 300 다이어 썼는데 하나도 안됐어 지금, 막 구스 형이 없어요. 구대리입니다. 구대리. 자, 아, 어 페스티벌 코인이래요. 어때요? 이 정도면. 잘리진 <웃음> 않고 징계를 먹겠네요. 이래, 아, 그런가요? 아, 그 정도? 그 정도면 뭐. 멜리 개부럽도 있고 어잘 뽑았나 보네 마부리 이미 죽음 마부리가 누구에요예 강현준 돌아버린 뽑기 자하이구 이런 님도 예 반갑습니다 슈크동 <웃음> <수쿠동> 개발 <웃음> 부대리님 그 마블이가 제 부개한테만 에스타 줬어요. 혼내주세요. 마블이 어떻게 혼내면 되나, 되나요? 때리면 되나요? <웃음> 자, 드디어! 와. 저의 승리로군요. 와.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웃음>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시키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키셔서. 진정한 <웃음> <웃음> <중한> 이중인격, <웃음> 이중인격이라니요. 어, 아, 어, 어, 우리 구사장님이 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잘했어,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카톡으로. <웃음> 안 때리신다면서, 아니,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때리려고 하면 때립니다. 구그 대리님에게서 구스마일님을 보았다. 아, 아니에요. 우리 구스 사장님이랑 제가 좀 다릅니다. 구스 사장님 좀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집착하고, 제가. <웃음> 다중인격 같다고? 다중인격 <웃음> <웃음> 야저 뽑기 진짜 승진이 더럽긴 하네 지금. 뭐고 이거 오늘 끄딱 켜고 부대를 시키고 어 서브 7777까지 바꾸고 했는데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뽑기가 라고 <웃음> 라고 우리 구스사장님이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강현주님 이처럼 고맙습니다 형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이 웃고 있지 않으 <웃음> 자, <웃음> 여기서 모장이 뜹니다. 드디어, 샤크단 와, 오늘은 미치네, 이거, 오늘. 어? 아 개빡치네, 이거. 구스마일 님이 보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장님 그 성대모사를 잘해요. 우리 사장님 성대가, 그런 스타일로 되거든요. 아, 구대리 해고각 만퍼센트. 아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해고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웃음> 얼굴, 이 얼굴 빨갛게 됐다고? 내가. 아 뽑으심의 대리탈출?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아무리가 자빠질 때마다 펀치 때리라고 그럴까요? 아. 오! 좋은 거 나오는 거죠? 이거 좋은 건 같아요 가즈아! 이번 업데이트 신규 영웅은 사실 뒤틀림, 어둠 폭주 구스마일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께내주지! <웃음> 폭주 구스마일. 아형 팔꿈치 가자고. 오. 엘보 알아 엘보. 무슨 <웃음> <거기서> 위험한 기술인데? <웃음> 버커다운도를 보고 있고요. 두개두개자 예. 아, 진짜 심각하다 이번복기 진짜 여혜웅 악몽이 여기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거 심각한데? 류근영님 천원 원 감사합니다 자! 그 힘을 받아서! 됐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진짜 아씨 너무 밀어쳤다 밀어치면 우리 관장님한테 혼나는데 너무 밀어쳤어요 감정이 너무 실렸다는 거지 이렇게 밀어치면 안돼 알겠지? 자,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고 하... 하... 자 하루님 이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구슬님 머리에서 연기나는 게 보여요 우와, 우와. 우영우 보시는구나 요즘 우영우 그지? 워머 좀 시켜라. 아. 그래? 이제 기대하지 말고 해볼까? 오케이. 이제 기대하지 말고 힘 빼고. 자, 힘 빼고. 힘다 빼고. 자, 저는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어, 그냥 한번, 그냥 뽑, 그냥 뽑는 거지, 내가. 오, 기대가 있겠나? 응? 자 가볍게 가는 거예요. 내심 기대 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어 정말. 어. 아 근데 지금 나의 인격은 누구지? 구스마리아 구델이야? <웃음> 지금 내 인격은 누구 누구 누구예요? 내 지금 뭐야? <웃음> <웃음> 강현진님뭐뽑기란게 그렇죠 뭐이러그서 어. 그러기 말이야. 죽기도 <놀람> 대투들이야. <놀람> 지금? 오케이. 시로 로스트 인 좋아요. 영창으로 마무리 저지라고안되 그러다 마무 이제 죽이면 어떡해 저를 마무이딱안죽을 때까지만 때리는거고 영장으로 수심이 애가 있잖아 한개 그러니까 썰알은잘 뛰는데 에스타가 안되네 진짜 너무 안되는데열 때랑 딱 비슷하네 지금 와. 잘 먹겠습니다. <웃음> 와 <우와. 웃음> 신기 신기네 몇번 꺼냈었지 어아영천 <웃음> 갖고 올까 오랜만에. 와우. 살짝 가볍게 스치도 배때 배 구멍 뚫린다. 서브야, 조심해라. 살짝 사각 스치도 이만 뚫핏분다, 이거. 어? 아저씨 킹이라뇨? 예? 아니, 좀, 형, 킹이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아저씨 킹이라니? 어? 그러말지 10편 다 뜯는데, 잠만 나오네요, 진짜. 너무한건가? <목소리> 계속 치맞고 앉아가지고 자식이 진짜 어? 600다 돼간다 와 자 드디어 확정이 <웃음> 확정으로 뜬다는데 찹! 신기발동 마블이영점으로 찌르라고 <웃음> 점점 자극적이게 되가너 이거 방송에 이렇게. 자, 누워있는데, 좀한두번 정도 찔렀대. 아. 넷마블스 오늘 업데이트 중으로, 오늘 업데이트 중 에스타를 빼먹었습니다. <웃음> 전국무에 에스타만 뽑히는 뽑기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여일이랑 똑같은데, 이거 에스타가 일이 안 뜨나? 이러면서. 어. 자, 여대 때, 사진 찍는 거나? 여행 때 이랬잖아. 아... 천장 찍는 것만 보고 자야겠다. 오, 지금 자요? 예? 뭔데, 지금, 오후 3시인데, 뭐, 뭘 지금 자는 거야? 지금까지 안 자고 놀란 거 아니지? 형도 그렇게 놀아봤는데, 그, 몸당황하신다 옛날에 그렇게 또나았었는데 죽는다 진짜. 겁나 있는다 그냥. 눈 뜨면 새벽이고. 아. 와 진짜 심하다. 야, 진짜. 와. 구대리 영혼이 구스마일 바아지금 이제 구스마일 온거지? 아잠깐아 여러분 구대리랑 잘놀았셨나요어 이게 제가 유튜브다 보고 있었는데 구대리는 오늘부로 저희 회사를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웃음> 어, 구대리 수호에어 굉장히 아까 풀코도 많이 뽑고 어, 그리고 딥킥을 좀 차던데? 딥킥을 어, 도장 좀 다녔나 본데 우리 회사는 이제 오늘까지만 나오면 돼 어? <웃음> 무섭다, 이준이 형. 꾸데리 칼퇴. 꾸데리야, 잘리가 마법 모자 어디 갔나요? 마법 모자니까 어디 갔지 그거 잃어버렸다 어디 갔는지 모르다어 2년간의 추억 잊지 않을게. 꾸데리 안녕. 꾸데리 자르지. 악덕 <웃음> 사장. 와. 자, 이번엔 튕겨있기 때문에 한번또뜰 거거든요. 어제 하나만 해도 어떡해. 분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걔가 이렇게 착 등장하는 그 이펙트라도 한 번. 대박, 진짜. 이펙트라도 한번좀 보여주면 좋겠다. 우와! 우와, 이거! 확실하다! 야! 天哪巴拉巴巴拉 잘했다. 마 아무리 잘했어요. 형이 축하의 의미로 길로틴을 빼고로 한번 더줄게 우두둑! <웃음> 잘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야 우리 마무리가 응? 잘하네 자링그님 오늘 뽑기 목표가 어디 십니까 2천장 하고 바로 pvp 가겠습니다 2천장 하고 pvp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지 아 요거다 부러워해야 하나? <웃음> 이 정도면 부러워해야 될것 같아 아, 겁나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3렙은 하시겠다 4렙 한번 놀아보자 어, 4렙 한번 가보자 다른 모험 가보자.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아강현주님 어, 아시는구나. 오늘 세나도 해야돼서 바쁘신 분이면서 맞아요. 오늘 이분은 세나 레볼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생 부럽지 않고 너무 짠합니다. <웃음> 어... 어, 와! 야, 아직 안 끝났다? 누가 끝났다고 얘기했어? 어?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른다, 이거? 어이구 우리 마무리 잘했어. 잘했다.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자, 에스카 형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이 형님, 어이 형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역전 시나리오 한번 가자. 한 번에 두 개가 혹시? 에스타가한 번에 두개 나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나 너무 놀라서. 저! 아, 너 진짜 오늘 나비 같은 자식이 더럽게 나오네, 오늘 이거. 블록신이야, 야. 네니 뭔데, 마 정상적으로 못 뽑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여기서 한번더 떴으면 진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짜, 어? 한번 진짜, 씨, 한번 막, 한 번. 어? 레전드 한번 그냥, 아 씨, 한번 막, 어? 찬드라도 나오고. 오늘 SSR은 꽤잘 나와. 이 정도면 SSR 잘 나오거든? 자, 마지막. 어? 시공 뒤틀렸다 마지막 시공 뒤틀렸다 <웃음> 아 진짜 이펙트 한번 보고싶다는게 딱 이펙트 한번만 딱 보여주네 이펙트 딱 한번 보여주네 폭주, 에스타, 로사 이렇게 3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